사람이 한때의 이름을 드러내기는 쉬우나 그 시를 충실히 쌓기는 어려우며 나타난 명상을 알기는 쉬우나 그 실상의 진리를 환하게 깨닫기는 어려우며 일시에 드러나는 선행을 하기는 쉬우나 그 근본적 선근을 배양하기는 어렵나니 명상은 그림자 같은 것이요 오직 실상이서야 그가 참소득이요 참 명예니라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독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은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병도 부지중 위부에 나타난다면 그다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 은 만일 내심을 속이며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니우침이 없다면 마침내 그 인격이 무너질 수 있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법문입니다.